아, 그랬지 그랬지 5분에서 더 튀었지 몰랐던 건데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알겠다 그 역시 전문가 필요하다 <웃음> <웃음> 아, 제가 대신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 입장이요 네. 정말 <웃음> <웃음> 음 <웃음>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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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나 뵈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오시는 고객님께서는 최근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그런 차종이죠. 바로 BMW 520D 520d 디젤 모델인데 예전에 뭐 불난다고 막 이슈 있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뭐 리콜 받고 뭐 크게 상관 없어지고 나서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디젤 모델에 연비까지 거의 뭐한 17kg 18kg 찍어버리는 그 BMW 2000형 디젤 엔진이 달려있는 세단이죠. 예, 520D를 구매하러 오시는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만나뵙고 차량도 어느 정도는 전화상으로 원하시는 게 너무 딱 저희 그 중고차 딜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가벼운 외판사고 정도는 괜찮지만 안에 뼈대는 먹지 않은 그런 차량 하지만 싼 차량 이런 걸좀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르셔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검차해드리고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웃음> <웃음> 오래 기다리죠 셨 고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잖아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일단은 등급이 가장 좋고, 네. 연식이 좋고, 네. 럭셔리 그러니까 네. 등급이에요 맞아요. 그것보다 네. 플러스까지 있어서 제 생각에 이거 정도 <웃음> 네? 이거 정도 되는 차가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첫 아, 번째로 뭐 차량이죠. 아 진짜 색깔이 뿌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절차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죠 차가 완전히 냉간이신데 느낌이 사실 옵니다 이 차가 어, 1500, 2000rpm에서 뭐 큰보조가 뭐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차 상태는 괜찮을 거로 생각도 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확 부드러지죠 원래 여기가 제일 말썽이 많은 곳 아니에요 이 차는 엔진 상태가 좋은 것도 있는데 좀 길이 잘 들어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저는. 조진 한번 볼게요 아까 그 SM3랑 많이 차이가 나죠 아까는 변경된 다음에 조 한번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종립 거의 차이 없죠 사람들한테 말 안하고 변속하면 모를 정도 엔진이랑 미션 상태가 거의 제가 작년 하반기에 본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나갔죠 아, 네. 다 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실링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꽝 했다 그럼 얘가 실링이 그 용접한 흔적이 남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양쪽이 대칭으로 깨끗하죠 네. 보시면 여기 아까 고객님 SM처럼 네. 회사 쪽 나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네. 그리고 안쪽까지 체크해서 왜저 안쪽까지 뭐 이런 부분까지 혹시 나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 네. 왜냐면 여기 나갔으면 이거는 더큰 사고가 굴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 그 네. 일단 BMW 5 시리즈에 없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가격에 고스트 클로징 되는 게 말이 <웃음> <빨리> 안 되네. <웃음> 자, 오늘 고객님이랑 두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조금 아까 차는 이제 럭셔리 플러스였는데, 요 차는 엠팩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아까 차에 비해서 타이어가 좀 많이 달았고요. 고객님, 근데요, 이거 다크네브인데 검정색으로 랩핑했네요. 아. 응? 고객님 이거 도색을 했어요 어, 도색이에요 네. 그쵸? 어, 그런거 같네요 도색을 했어요 랩핑이 아니에요 제가 그 왜그냥 저기 안에는 파란색이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가 그러네. 이게 왜냐면 여기까지 안 하거든요 랩핑할 네, 때 네. 혼종인데요 <웃음> 엔진 상태만 확인해 보시고 비교 한번 해 네, 네. 보시죠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조금 담배 태운 흔적도 많고 실내 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음. 다뤄져 봤어. 음. 소리가. 단청하서 내릴 때 천쪽에서 떨리는 거 없어요? 느끼셨어요? 네. 딸을 네. 하면서 내려오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많이 상태가 이거를 의도하고 막 하진 않았겠지만 네. 네. 그런게좀남아있는그런 엔진 상태다고 보시면 됩니다두 번의 잔진동에 있었죠 지금 아까 거는 거의 없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이그는그래도좀 양호하네요 아까 차가 조금 이것도 만약에뭐이 차만 에지고서야 이거 엔진음션는그다음다이렇는말다수는 없어요. 근는 아까 차가 많이 95점이다. 새 차가 100점이라고 치면 애니상태는 80점 미션상태도 한 80점 나쁜 네, 건 아닌데 아까 아, 차에 비교했을 예. 때는 근데 이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사실 예. 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차가 사실 좀 관리가 너무 잘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쪽에도 휴게수도 하나도 없네 진짜 필이 엄청 깨끗하다. 저게 미션에 조금 누유 있고요. 미션 네, 이 밑에 누유 정도 보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적은 편이에요. 다른 부분은 뭐 누유 하나도 없네요. 자, 드디어 오늘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차량을 출고하기 직전입니다. 아, 자, 다크 네이비 색깔, 자, 기가 막히는 것 같아. 아, 진짜 장난 아닌데? 저도 오늘 솔직히 이제. 수입차다 보니까 디젤차다 보니까 엔진미션 상태가 좀안 좋을 줄 알고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차 상태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걱정 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진짜로 차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너무 감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비교도 해보셨지만 두 번째 본 차가 사실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이 차가 그거보다 월등히 좋을 정도로 차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네. 말씀 을안 해주셨으면 사실은 저는 차랑 이 차가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웃음> 이제 찝어줄 분들이 있을 아,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서, 아, 맞아, 그랬지, 그랬지. 부분에서 더 튀었지. 몰랐던 건데,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알겠다. 그, 역시 전문가 필요하다. <웃음> <웃음> 아, 제가 대신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 입장이에요, 네. 정말. <웃음> 저도 뭐 유튜브를 보고 왔지만, 사람들은 많이. 이미 다 성인이고 많이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람들 많이 겪어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건 눈은 아마 좋은씩 다들 차를 보는 눈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 보는 눈으로 좋은 질러 여기 섀도핀이가 찾아서 차량을 구매 하시면 정말 좋을 같아요자차 감사합니다. 네. 먼저 출발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오늘도 이제 출고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아저 솔직히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오이공디가 진짜 가성비 차량인 거는 인정하는데 그만큼 수입차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고른 차는 정말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본 520D 디젤 시리즈 중에 가장 상태가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저희 멘트 맨전고차 영상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독은 안 눌러셔도 돼요 저희 뭐 충분히 있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맨투현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